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마인크래프트로 오징어 게임을 똑같이 구현한 맵에 들어왔습니다. 자, 어쨌든 오늘 멤버분들과 오징어 게임 첫 번째 게임 무구와 꽃이 피었습니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, 가자. 얘들아,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어. 첫 번째 게임은 <웃음> <웃음> 저기 앞에 영희 인형이 보여. 안녕 <웃음> 영희야. 안녕. <웃음> <웃음> 어, 아, 안녕. 반가 반가. 반가 반가. 어쨌든 우리가 3분 안에 저 저쪽 끝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해서 끝으로도 영희의 눈을 피해서 그, 그 도착해야 돼. 도착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? 와 <웃음> 저거 봐 <봐봐. 웃음> 그래 영희의 저저격총에 오호! <웃음> 야, 영희총 너무 큰거 아니야? 저 총에 맞고 사살 당하는 거지. 자, 그럼 게임 시작해 볼까? 뭐 <웃음> 영희 왜 안? 피었습니다. 댕댕이 약간 미끄러져 가지고 뒤로 어우. 밀려나는데? 아니야! 무슨 소리야! 영희가 못 봤으면 됐지!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??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?? 어오 귀여운데? 아!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마음이 안 들어! <웃음> 그냥 마음에안 들어! 그냥 마음안들다음이안 들어! 귀여운 마음이 이이이 무궁화 그래서 언제 가피습니다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 앞에 얼음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? <웃음> 움직일 수밖에 없겠는데? <웃음> 오저 <웃음> 정도는 봐주나? 웅궁의 골지피었습니다. 웅웅의 골 그런 게 어딨어? <웃음> 아니 대놓고 보고 있는 거잖아 무광술래 <웃음> <정강술래> 전법인가? 오 <웃음> <무궁화 꽃이 웃음> <웃음> 보고 있는 거 <것> 같은데? <웃음> 그니까? 아니 <웃음> 왼쪽 눈을 가리면 뭐하냐고 오른쪽 눈이 떠 있는데 아 털었다 에헤헤헤헤 살았당. 안 아, 뭐야? 이야 고르즈. 난 살았지. 선 넘어. 뭐야 뭐야 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야. 어어어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어? 어어? 어? <웃음> 아, 어쨌든 1단계는 통과했고요. 자 2단계 달고나 게임을 한번 해보러 가죠. 자이 상자에 달고나가 있다고 합니다. 한번 선택하죠. <웃음> 나는 보라색. 노란색! 나는 주황색! 오? 어, 이런 젠장! 나별 걸렸어! 이런 젠장! 나우별 우산 걸렸어! 우산이네? <웃음> 나는 세모 걸렸지롱! 아 어, 세모 쉽네! 어? 근데 세모가 가장 어려운 거 아닌가? 그런가? 네? 어쨌든! 팔잖아. 어쨌든 이 가운데 모양 빼고 정확하게 파야 된다! 가운데 건들면은 패배! 시간은 3분! 나 거는... 시... 거기서 안 파! 시작! 난 바보가 샥, 아니야 샥, 거기서 안파 정확하게 파야 된다 이 정도야 쉽지 아 근데 세모가 더 쉽겠네 막파면 되잖아 아 가운데 건드면 죽는다 노란색 선건드면 죽는다 어? 누구, 어? 거, 누구 건드렸나 본데? 탈락이다 하지 마세요 누구? 하지 마세요 누가 방해하나 봐 아, 혹시 몰라 어? 어? 어, 여매나? 어어, 왜? 어, 뒤에 너희 부모님이 힘들었다고 도시락 싸우셨는데? 아, 뭐? 여기 게임장에? 어. 너희 부모님이다 안 믿어 아들? 어, 아들! 엄마? 엄마 없잖아! 아니, 야! 방해하지 마, 얘들아! 나 집중력 깨뜨려줘! 자, 오케이, 나 끝! 아, 끝났다! 자, 1분 남았습니다. 오케이. 집중적으로 방해할 순 없지만, 사운드로 방해할 순 있지. 끝! 끝! 끝! 끝! 워우! 리아야, 워우! 워우! 리아야, 워우! 워우! <웃음> 리아야, 집중해, 집중! 1분 남았어! 우. 미아야 힘내. 미아 성공하면 안 되는데? 어다 했네? 자 좋습니다. 이제 끝났어 다 했어 애들아? 응. 음. 자 그러면은 미호 거부터 볼까? 미호는 노란색을 절대 안 건드렸구나. 음, 깔끔하게. 음, 깔끔하네. 어 음, 그리고 내별 봐봐 내 별도 깔끔하게 불여 냈지. 오 어? 야노란색깔 하나 야, 없었는데? 가 판거 봤어 들켰다 어? 리아 봐라? 음.. 리아 음.. 잘 팠네? 그럼 댕댕이 모자 음, 댕댕 우리 전보다 잘 깎은거 같다 아, 야 댕댕이! 야 댕댕이 <웃음> 세모에 꼭지점이 없어! <웃음> 야꼭지점이 없는데 아니, 얘? 아 얘들아 이거 보지마! 보지마 얘들아! 총 꺼내! 안되겠다 아저씨 들 네, 저희 이 사람 못 깎았어요! 아니에요. 이건 뭐함이에요 무서졌어요. <목소리> 자 이렇게 죽는 거야. 이번에는 죽음의 줄다리기 게임. 또자 <목소리> 누구랑 1대1 대전이고 누구랑 붙을지 뽑아. 둘이 붙는 거고 난 단미호님이랑 붙는 거고 자 낚싯대 하나씩 꺼내 가세요. 낚싯대 아, 이 정도면은 부전승이네 자 미호님은 대기하시고 댕댕이 예? 왼쪽 리아 오른쪽으로 올라가세요 자, 쭉 올라가시면은 문이 하나 아 보입니다 아자 이제 아 3,2,1 하면 낚싯대로 상대방을 땡겨서 벼락 끝으로 <웃음> 죽음의 게임이다 자 3,2,1 고! 얌전히 1억 속으로 들어가 yeah. 오 땡겼 땡겼어, 땡겼어. <웃음> 얌전히 저금통으로 들어가 오휴 <웃음> 여기가 오우. 땡겨보시지 땡겨보시지 땡겨보시지 땡겨보시지. 땡겨보시지 에 땡겨보시지 <웃음> 오안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오안 걸려 안 걸려 <웃음> <웃음> 야 그런지 여기서 <웃음> <웃음> 자, 3, 2, 1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알겠습니다. 3, 2, 1, 시작! 오. 오. Yeah. 오. Yeah. 오. <웃음> 서로 넘치는 공팡성 누가 승리 <웃음> 오! <웃음> <웃음> 하지만 결국 한 방석이란 말이죠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야? 왜 이렇게 못해? <웃음> 오, 미연님 잘하는데? 자, 3, 2, 원고 미안한데 이억이돼 주셔야겠어요. <웃음> 어머 머리에 뭐가 걸렸네? 이거 당기면 어떻게 되더라? 오오오오 일로 <웃음> <웃음> 어, <이리> 와. 아아아아아아아아악 <웃음> 이게 이게 연속으로 두번 당기지 딱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. 당기봐 당기봐 당기봐 당기봐 당기봐 당기봐 당기봐. 머리에 걸어놨어 지금. 머리에 딱 걸어놨어. 낚시대 잘못 움직이면 끌리는 거야. 알아 어? 걸었어 걸었어. 나도 걸었어! 어? 나도 걸었어! 뭐야 왜 이렇게 잘해? 왜 이렇게 못해. 오 단미요. <웃음> 황금 획득. <웃음> 황금은 456원이었습니다. 자 오늘 어쨌든 마인크래프트로 구현한 오징어 게임 재밌게 플레이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?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이만 안녕